그러니까 7번에만 14개를 넣어도 돼 <웃음> 각도 조금씩 다른 걸로? 길이 조금씩 다르고 각도 조금씩 다르고 <웃음> 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하루 <웃음> 7번으로 맞추는거 어. 자 다음 7번 주세요 이렇게 <웃음> 자 준비자 수업때 클럽의 위치가 항상 이렇게 내 양발의 중앙에 있게 클럽의 위치가 아 정중앙 그렇지 그럼 공의 위치는 정중앙보다 아주 약간 왼쪽이겠지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이 체는 초보자용 클럽이야 내 체는 상급자용 클럽이야 선수용 클럽이고 같은 7번인데 각도가 달라 어떤 각도? 체의 로프트 각도 체가 누워있는 각도 아내 7번 아이언은 34도로 누워져 있어 근데 이 7번 아이언은 원래는 28도로 누워있는 앤데 이건 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해가지고 30도로 누워있게 만든 거야 중간쯤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은 골프 채가 하나당 4도가 차이가 나 7번에서 6번으로 가면 4도가 더 세워져 어. 그럼 얘는 얘가 34도인데 얘는 30도라고 했잖아 내 6번 아이언이랑 너 7번 아이언이 각도가 같은 거야 그럼 얘는 7번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6번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공유 위치는 물론 체의 길이는 7번과 같아 번호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아이언의 각도가 몇 도냐 그래서 7번 아이언이 각도 옛날 7번 아이언 각도인 34도인 체가 공이 중앙에 있게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거는 30도니까? 30도니까? 6번 아이언 3차... 각도니까? 3차? 그렇지. 살짝 왼쪽에 근데 규정상 그러면은 요런 음. 7번 아이언이든 6번 아이언이든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각도는 고정시켜야 되는 거 아닌 가 각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 길이에 대한 네. 규정이 있어. 근데 변태 같은 클럽도 많겠다.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다른 모델이 번호가 막 차이가 많이 나, 각도가. 음. 같은 7번 아이언인데 8도 9도 이렇게도 차이. 가 심하겠다. 그러면. 음. 입맛에 따라서 좀 불러야겠네. 그래서 클럽을 살때 항상 클럽의 스펙란을 보고 7번의 일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살아. 그래서 음. 음. 그럼 유럽 대회에서는 음. 클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어. 길이, 소재. 소재, 그리고 반발력 또는 공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백스핀이라는 게 줄어들어. 어. 그러니까 사이드 스핀이 늘어나. 음. 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진 클럽이 좋은 건 아니야. 장단점이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음. 선수들은 파워도 좋고 테크닉도 좋잖아. 거리는 많이 나가. 음. 그러니까 굳이 세워진 클럽을 쓸 필요가 없어. 음. 오히려 컨트롤이 좋은 클럽을 더 선호를 다해. 음. 그걸로 어차피 멀리 보내는 거니까. 그렇지. 음. 골프 채 개수는 규정이 있어. 아채 개수 14개까지 만들 수 있어. 한 가방 안에 14개가 넘으면 안 돼. 아그 개수의 규정이 있구나. 응. 그러니까 7번아이언만 14개를 넣어도 돼. 아. <웃음> 각도 조금씩 다른걸로? 길이 조금씩 다르고 각도 어, 조금씩 다르시면서 어, <웃음> <웃음> 그렇게도 상관없어 하루중에 7번으로만 치는거네? 어자 다음 7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웃음> 그렇게도 상관없어 열락이 만들어놨네 어. 어 그게 그규정이 있겠구나 음. 그럼 그게 약간 전략이 될 수도 있나? 어 코스의 따라... 길이나 컨디션이나 음. 딱딱함이나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음. 채의 종류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게 돼 드라이버를 넣고 우리가 우드라는 걸 넣거든 우드를 하나만 넣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웨지를 배울 거야 공을 살포시 띄워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찝샷 같은 거 그렇지 어, 정확해 어어로 골프도 칩샷이라고 불러 음. 그것도 개수가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많이 넣는 웨지를 많이 넣는 선수도 들 있고 우드류를 많이 넣는 선수도 들 있고 아니면 똑같은 선수가 실제 대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선수가 드라이버로 두 개를 꽂고 출전한 적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이 홀은 좀 몇몇 홀들을 멀리, 멀리 보내야 되는 홀들이야 그때는 규정에 정말 가까운 그런 그치. 채를 가지고 해서 최대한 멀리 보내는 거라고 일 걸로 평상시에 <웃음> 나머지 홀들은 그냥 일반 채로 치고 아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 나가는 클럽들은 또이 각도나 이런 게 자기한테 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멀리 나가는 만큼 옆으로도 멀리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채를 16개, 17개 정도 세팅을 해놓고, 해놓고 필요한 것만 그렇지. 챙겨서 어, 필요한 것만 챙겨서 14개로 맞춰서 나가 재밌다 약간 응. F1 경기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F1도 막 이제 타이어 전술 같은 걸막 응. 하니까 응. 재밌네 난 그런 걸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지만 그치. 일단 채도 <웃음> 없으니까 우리는 색 <웃음> 재수가 뭔 상관이야 내 키가 없는데 지금 내 장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웃음> 어. 신발도 골프와 비스무리한 거다. 비스무리한 거.